저 진짜 스크롤을 하루종일 내리고 있어요 나도 좀 보자 아. 너처럼 그렇게 내가 빨리빨리 볼수 있는 줄 알아? 너랑 나랑 6년 차이야 연비가 다르다고 아 <웃음> <웃음> 자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삥꾸집, 다시 꾸밀어! 야, 밝으니까 더 이쁘다. 응. 화장실. 와!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아유, 너무 누가 꾸며야 하참정말 너무 예쁘네. 이거 식물 누가 떠는지 정말 예쁘구만. 어. 이제 이거 한 달만 지나면 바로 벽에 곰팡이 미친듯이 쓴다. 응. 습해가지고. 아니거든. 아니거든. 창문 있어서 안 습하거든. 어? 자기야, 환풍구 달자. 시크릿? 환풍구 필요 없으려나?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창문 닫고 환풍구 키면 좋잖아? 그, 그런 게 의미가 있어? <웃음> 뭐지? 뭐고? 그, 그 저번에 우리 뭐라고 검색했었죠? 프로펠러 해바라기 아니다 그거 아, 좀 뇌에서 필터링 좀 하고 말해 <웃음> 그거 그거 바람개비 바람개비 아니야 안 쳐봤잖아 쳐봐 바람개비, 바람개비. 자 나오잖아 결과 없음이라고 자기야 이거 벽을 어이 기둥 부수고 어. 이거 하나 그리고 띄우고 이거 하나 어 이거 좋아 하나 어, 이렇게 하자 그래 좋아 그거 원목 색깔로 하자 원목 색깔 그래 보라색으로 말고어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 나딱 어, 그까지만 하자 어 원목 색깔로 칠하기 뭐? 근데 원목 너무 뜬금없지 않아? 약간 이치 그러면은 인테리어? 그거 깽이를 어? 하면 되지 어? 그거 깽이를 그렇게 하면 되지 좀 사람 말좀 해! 인테리어를 원목으로 하면 되지 그럼 여기 지금 다 뜯어 고치자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여기 탁자나 뭐, 어? 깽이들 을 그런 걸 하자고 그러니까 이걸 다 뜯어 고치자고? 아니! 아, 그러니까 여기 인테리어를 원복을 하자고. 그래. 먹어보자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여기를 TV로 할까? 응. 그럼 소파를 여기 놔두고? 응. 그럼 여기 뒤는 어떻게 쓰지? 뒤에는 이제 멋있깽이들 놔두고, 이제 어, 풀 멋있깽이들 놔둔 거지. 멋있깽이가 뭔 뜻인가요? 멋있깽이요. 아하. <웃음> <웃음> 어, 저거 이쁘다 핑크색. 엄청 어. 잘 어울리는데? 그지 어 밑에 더 이쁜 소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게? 짜증나네 그럼 저 핑크색 소파는 위치에 갖다 놓을까? 어얘잘 어울리겠네 저 어두운 소파 이쁘다 그렇지 이거? 아니 에이스 이거? 어두운 소파라고! 그럼 에이스! 밝은 소파다 형! 진짜 어둡다 색깔 음. 너무 어두워잘안보이는아니 밝은 걸로 볼까? 일단 여기 TV 다이 하나는 있어야 될것 같아 아무리 벽걸이여도 저거 어때? 이런 거? 어 그거 괜찮다 너무, 너무 작다. 어. 응. 왼쪽 거 눌러봐. 티 테이블. 어긴긴 어, 것도 있다. 긴 거. 다리 금색 눌러봐. 아 뭐야? 쇼파 앞에. 어울리지 않아? 괜찮은데? 그지? 어. 어. 안 내. 안 어울리는데? 색이 너무 부조하다 식물을 놔두자. 왼쪽 오른쪽에. 그래. 큰 걸로 큰 걸로. 대빵 큰 거. 유카 엑스라지. 와. 아어 괜찮은데? 테이블 색깔이 확실히 마음에 안 들어. 이 훨씬 더잘 어울리고 이쁜 색이 있을 그래, 거라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출옥색으로 하자 그럼 8,4만원 <웃음> 아니네 84,000원이네 84,000원 진정해 아이씨. 화이트가 나 어. 그래 화이트라 그래. 할까? 괜찮네 오케이 이제 식물 떠도자 왼쪽에 식물을 한 군데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양쪽 너무 과해 이게 하나가 딱 포인트가 되면서 이쁘다고 노? No? 응 The thing 연성각? 조명은 아무 데다가 둔 거였는데 이게 은근 위치가 잘 맞아요. 그래. <웃음> <웃음> 이건 여기로 옮기자. 그래 좋아. 너무 좋은데. 야! 됐어. 점프. 착 어! 어 깜짝이야. 왜? 저기 방금 조명이 점프 착하고 붙인 게 있잖아. 거기 실링 팬두까 완전 괜찮아. 완전 괜찮아. 없어. 젠장. 여기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두자. 아니다. 그거 계단식으로 생긴 멋있개를 두자. 너한 번만 더멋있이라고해봐 진짜 대가리를 아니 그럼왜못 알아듣냐고!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주든가! 계단식 멋있게 몰라? 계단식 멋있게 <웃음> 아니 그거 있잖아 책장 이렇게 계단식 책장 왜 없나? 내가 분명 봤는데 어? 계단식! 어 예쁘다 이거 사자 쏘여지 마세요 어왜 사! 그거를 오네. 이쪽에 두자 여기 여기에? 각 이렇게 틀어가지고 여기 소파 옆에 트레이처럼 쓰는 거야? 어, 어. 여기에 맛있는 것들 또 올려놓으면 되잖아?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저 파이 옆에 놔라고 아니 또 본거야! 오지마! 이거 아, 다시 보기를 봐! 다시 보기를 보면 못 보잖아 그 수정을 못하니까 어두 개나 따놓을까? 싸울 수 있나? 자두 개를 겹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no, no, no, no. 올라간 것 자체가 안 돼요 <웃음> 아니면 이거를 여기 이제 이쪽에 맞춰서 붙이고 어 그래 좋아 여기다 큰 거를 하나 더 두는 거지 됐다! 오 괜찮은데? 시계를 하나 더 보라고요? 시계? 거기 놔두게 거실하고 앞 어디 여기 그래 부엌에서도 보이겠다 좀 작지 않아 여 <웃음> 여기서 이렇게 요리하다가 시계를 본다고 해봐 개슴칠해 <웃음> <웃음> 보여 아니면 부엌에도 시계 놔두던가 부엌엔 귀여운 걸로 부엌에는 스토워치 그런 거 없나 알 것만 해아 근데 뒤가 너무 허전한데 나에게 좋은 방법이 생겼어 뭐 여기에 소파 아. 키만한 책장들을 이렇게 땅땅땅 세우는 거지 어? 있야 어, 나... 계단식 멋있게기 몰라? 계단식 멋있게기? <웃음> 얼굴을 보여주세요 어 그렇게 이제 계단식 계단을 사야지 아 계단식 선반을 사야지 이거? 어왜 <웃음> 갑자기 오아 뭐. <웃음> 계단식 계단이 너무 웃겨 <웃음> 계단식 계단 <웃음> 어왜 이제 까놨노? 그냥 그렇게만 놔둬봐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걸 여기에다가 붙이면 음, 되겠네 음, 음, 음. 자기 여기 병풍 같은 거 뒤쪽에다 이렇게 들까 칸막이로서. 병풍 말고 아까처럼 저벽 세울래 그냥? 아, 저렇게? 응. 어, 돌당겨도 돼. 끝까지만 하지. 세기만 하지. 어, 괜찮네. 딱되네딱 딱 됐다. 약간 좁은 느낌이 있어. 이거 그냥 치우자. 이거를 아니야. 치우고. 그럼 거기 세워.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 여기에 치우고 어? 여기가 <웃음> 괜찮은데? <웃음> 어 괜찮네 좋다 이쁘다 허한 느낌 없이 음. 잘 알맞게 채운 거 같고 이게 문제야 거기다 뭐거 넣으면 너무... 되지 <웃음> 아저 선반이 더 이쁘다 밝은 선반 저거 그럼 이걸 여기다 끼우면 되지 어? 오! 미쳤다! 그게 딱 맞네 딱안붙어도돼 그냥 그리 놔두자 어 괜찮은데? 얘 살짝 옆으로 와우 대박 오 이쁘네 야하 아! 완전 잘했다 야 이거 완전 잘 팔리겠다 일단 책을 좀 사서 넣자 책을 좀 많이 꽂아두면 가격이 오를 줄알아거든집 가격이 <웃음> 근데 <웃음> 더 이상 안 오르니까 굳이 뭘더 하진 말고 식물을 두려워? 그래 좋아 졸라꺼 할랄랄랄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 할라라라 <웃음> <웃음> 저거 저거 아이비, 아이비. <웃음> 어. <웃음> 한쪽만 이렇게 할라라라 내려오는 거 없나? 할라라라을왜 <웃음> 이렇게 좋아해요? 몬스테라 없어. 눌러봐 몬스테라 몬스테라 이개큰 거야 아좀 눌러봐 오른쪽에 놔둬 주세요 <웃음> <웃음> 좋네. 야, 벌써부터 O2가 뿜뿜하는 거 같다, 야. 여기 상대기 하나 돌까 응. 어, 여기 왠지 쉴링펜 있을 거아 같은데. 네. 있네! 선풍기! 선씨하야 좋아요! No. No. 일루와, 이색이야! 야! 어, 됐어. 하야 아, 이씨! 아, 아, 불편. 저 창문 앞 해야지, 그냥. 너무 벽 쪽에 붙이지 말아 엄마, 깜짝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웃음> 아, 나 벌레인 줄 알았어. 됐다. 됐다. 예 음. 조명 레일 어, 레일 조명 없어 이거를 부엌에 두자 아 거기 됐어 응 나중에 밤에 라면 끓여 먹으러 나오기 저거만 기분 좋잖아 그리고 여기 그냥 거실은 이걸로 하자 아 못생겨서 너무 싫어 아, 근데 밝고 좋잖아 님하 밝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쁜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집밝 때? 사치스러운 상들린 어때 개커 나쁘지 않은데 에 괜찮네! 괜찮네 의외로 그래 예쁘다 구름같다 여기 현관 앞에 발매트 놔두자 여기? 응 아이러브 e 됐어? 이렇게? 응 그리고 여기 거실에 매트 하나 딱 두자 와.. 이건 뭐야? <웃음> 썩은 쫀디기인가? <웃음> 야 눌러봐 그거 해봐 와와아 아, 너무 싫어 다카마 어? 사탕 느려 놓은 것 같다 나쁘지 않은데? 에? 어 좋아하는데? 어? 괜찮은데? 그러게. 에어컨 하나 둘까? 음. 에어컨이 딱 여기네, 어, 위치가. 어? 무조건 여기다 두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잖아. 자기야! 크기가 안 맞아! 위용, 위용, 위용, 위용, 쓰, 딱! 촛, 촛, 촛, 촛, 소옷, 소소 자기 이제 내가 이런 소리 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네. 벌써 음. 익숙해져 버린 거야? 응, 음, 자기가 싫어졌어. 뭐 한두번이야? <웃음> 진짜 다 끝났다. 와 1층 확실히 이쁘다. 그지이 <놀람> 짐들 어떡하지? 나 갖다 팔아보자. 파르피 프 파르파르피 랄랄 일단 화장실을 만들자. 아 진짜 저 어? 네. TV하고 스피커는 비, 필요하단 말이에요! <웃음> 짜증이야 쟤는! 자기가 벽지를 뭘로 할까? 여, 여기가 핑크인데 그냥 응. 다 핑크로 해볼까 일단? 그래! 페일 핑크였나? 아니였을걸? 핑크 미스트!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핑크! 아니야 아니야. 파스텔톤 로즈? 어 그거야. 맞아. 응. 쪼거 봐라 마으 음. 뭐야 이거 불빛이 왜 이러지? 됐다. 아 뭐야 이게 다야? 조명이 이거밖에 없어? 세개 놔두자 세 개. 둔. 둔. 둔. 와아. 됐어 됐쪼 뭔가 되게 안녕 하고 아, 사라지는 거 <웃음> <것> 같아. 아아. <웃음> 오 예쁘다. 여기는 화이트로 들어까 벽을? 그래? 째 까만. 단이 화장실. 응. 오! 어, 깜짝이야, 맵. <웃음> 뭐 뭐. 그렇게 하자. 어, 난 조밤. 뭐, 아, 아, 아! 깜짝 놀랬잖아. <웃음> 이거 봐봐봐. 봐막식깽이들을 봐봐, 이렇게 하나 두는 거지. 그 호텔 가 봤다니까 우리 막. 어, 자기가 아닌가? 그여인여아 <웃음> <여기, 거이냐는? 웃음> <여기. 웃음> 자기가 만족할 만한 구도를 알았어. 언제 알겠지? 역시. 했는데 전혀 다르면 어떡하지? <웃음> 내가 말한게 저건가? 조립식 샤워버스 네모난 거 있잖아, 저런 거. 완전 호텔식이 나이가. 언제 알겠지? 벽 없이? 응. 벽 없이. 오이게. 됐어. 어, 좋은데? 그다음에 이제 벽을 쌓아야지. 투명한 벽이 없을 거야. 그러게. 그리고 어, 이게 화장실 판정이 하자. 안 돼. 그 진짜 이 벽을 안 쌓으면 화장실로 처리가. 오케이. 음. 한두 개. 어, 너무 네. 문 뭘로 할까? 투명한 문으로. 자기 화장실을 개방적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 응. 자기 약간 너 노출증 있어? 어, 나 완전 보고 다니고 <웃음> 그래서. 뭔 아니 뭐 아무튼. 어 됐다 좋아요 아뭐 집인데 창문은 어때 뭐 아니 애초에 샤워하고 있으면 여기 안 보여요 어, 맞아 이렇게 들어와서 보지 않는 이상 2 층인데 창문 다 보인다고 화장실이 아뭐 어때 뭐좀 본다고 맞아 달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무 개방적인가 우리 <웃음> <웃음> 여러분들 옆구세요 유리 때문에 똥 싸는게 보일 것 같다고요? 아니 괜찮아 야 1층에 사는 사람 모가지가 한 3m는 돼요? 하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웃음> 야너똥 싸는구나 <웃음>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공포인데? 그럼 변기는 내 똥을 던 거예요 라이전띵물아쪼금이귀다 많이 놔두자 사람들이 뭐보이다가니까 식물로 가리는 거지 오케이. 기동선인단! 아, 너무 싫어! 졸려나무 어때? 졸려나무. 아우, 졸려. 예, 이씨. 아, 같은. 쪼꼬미! 귀엽다. <웃음> 또 놔두자. 안, 없어. 나안 놔뒀다. 자기야, 진짜 샤워 부스 팔 생각 없어? 없어. 이게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1층에 방이 없어. 이거 혼자 사는 집이야. 패밀리 아니었어? 1인 가구 패밀리지. 패밀리. 얘왜 표정을 짓고 있니? <웃음> <웃음> 아! 화장실이 이미 여기 있잖아. 완벽하게 아, 음, 음. 와 진짜 이쁘긴 하다 그래 알겠어 샤워부터 포기하는 걸로 응나 갈래 아주 좋은 아니 혼자 사는데 라고 샤워를 그래. 굳이 여기에서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 1층에서 내려가서 하면 되는데 알겠어 나 갈래 아좀 <웃음> 팔아 나 갈래 이러지 말고 알겠어 아아악 깜짝이야 놀라어 진짜 팔았을 <웃음> 이 새끼 돌려 <더> 얘기하면 <웃음> 알아듣지 못하는이 새끼 <웃음> 다시 아, 어. 네. 그래, 어, 다오닦겠다나돌콩해지 않았어. 아. 어, 친다 그지? 어. 문 열어봐. 어, 숨 막혀. <웃음> 아, 미닫이 문 어때? 어 미닫이도 있어? 너무 재방적이지 않아? <웃음> 아 커튼을 둘까? 그래. 뭐 이렇게 오, 너무 이쁜데 그러니까. <웃음> 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쁜데 아, 님들 커튼 알겠습니다. 달게요. 그만 커튼 얘기. 커튼 달게. 커튼 달게. 벽에밖에 못 떠. 어, 아, 벽아야겠다 아, 이렇게 한 번에 할수 있구나. 아, 이걸 몰라가지고. 아, 아 창문만 가능이네. 음. 어쩔 수 없지 뭐. 그방적으로 살자. 예쁘다. <웃음> 여기서 똥 싸면서 안녕. <웃음> <웃음>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뭐.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커튼을 달수 있는데 시스템상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변태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딱손 씻고 이렇게 바로 뒤돌아서 여기서 쓱쓱쓱쓱 한다 응. 이렇게 나가는 거지. 어 좋다 이쁘다 화장실. 그 적어도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랑 정면으로 마주칠 일은 어. 없잖아요. <스 sociology> 예쁘다 <오> <웃음> 대박. 아화장실 너무 이쁜 걸. 그짓이그짓 끄지깨. 깽이? <웃음> <웃음> 침대는 좀큰 걸로 하자. 좋아요. 하트 침대 어때? 달리 러버 침대. 이거. 어, 와우. 더러워. 이거 좋네. 심플 어, 하고. 목재로 하자. 삼나무. 음. 창문 작네. 창문으로 보기 하자. 대가리가. 응 이렇게? 아니요. 프레임이요. <웃음> 어, 예뻐. 음. 응. 일단 옷장이 필요해요. 여기다 옷장. 짜라라라 옷장을. 짜자자 어, 괜찮네. 쳤어. 그러네. 자 이제 깽이 뭐야 바닥깽이 여기 거울 밑에 놔둬 거울에 살짝 어 그렇지 인스타 오, 감성 오, 굳이 이렇게 해야 응. 된다고? 인스타 감성이야 아 <웃음> 어, 거기 딱 두자 여기에? 그런가? 응. 어 이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너무 왜? 별로야 근데 여기가 너무 남는데? 그치 여기다 이제 수납장을 둬야지 그럼 왼쪽으로 나오고 싶을 오른쪽으로 나오고 싶을 때 어떻게 나와? 여기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냐고? 응. 이 넓은데를 두고 왜 여기를 가냐고? 오른쪽으로 가끔 나오고 싶을 그 순간 있지 않을까? 자기 그러면은 자기 침대가 지금 벽이랑 붙어 있는데 벽 뚫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 난 가끔 그러고 싶어. 야 자기야 정신병이야 이거난 <웃음> 미치지 않았어. 이거 너 알아? 난 미치지 않았다고. <웃음> 책상 어때? 책상? 대 칼. <웃음> 여기 둘 거야. 아 왜? 아 왜? 아 왜? 여기 들 거야. 여기 들 거야. 가위 바보 안 내면 신 거. 가위 바보. 너무 안 됐음. 안냈음 자기 안냈으면 자기 안 됐으면. 가위 바보는데 자기 안냈음 가위 바보는데 자기 안냈음 그래. 뭐야? 막 겁나 잘 들어. 어 예쁘다. 좋다. 괜찮네. 음. 여기 손납장 한다며 근데. 음. 응. 저런 거 예쁘다. 이런 거. 이거 너무 길어. 아나긴게 좋단 말이야. 아니 긴걸못 뜨니까 그렇지. 드가네 잘 드가네. <웃음> 응. 저 라미네이트는 왜안 버려? 라미네이트가 뭐야? 저거 이거 어. 라디에이터야 작기 어. 그리고 이게 있어야 따뜻하지 않을까? 어? 라디에이터를 여기로 옮길까? 죽는 거 아니야 자다가? <웃음> 아니 보통 침대 옆에다가 둬. 아 저게 그래? 저게 막 그렇게 엄청 안 뜨겁거든. 아 어, 그래 그럼 저기다 여기다 주자. 줘. 땅만. 땅만을. 비용 시 비용 시 비용 시 비용 시. 이 식물으로 그럼 소파 옆에 두자 오딱 맞네! 오 좋아 집값이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오 어, 좋아 좋아 소파 앞에 탁자로 두자 어. 괜찮지? 그냥 여기 앉아서 시간을 보낼 거야? 뭘 하면서 보낼 거야? 책 읽으면서? 네. 원형 탁자로 두자 그럼 응아 쫀넨크네 존넨커 어떡하니 안녕 안녕해 아.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오나이다 그리고 그거 러그 하트로 할까? 할까? 그놈의 하트, 진짜. 힌크. 어, 괜찮은데? 좋지? 응. 그리고 TV, 여기 TV 할래? 버커리 TV? 네. 그렇게 하자. 뭐 그렇게 하자, 야. <웃음> 아, 그 <웃음> 소리 하지 마, 좀. 좋네, 좋네. 오케이. 짜증날 정도로 딱 맞네. <웃음> 예쁘다, 대박. 야, 다 했다. 아니야, 저게. 뭐, 또. 왜? 그래. 저기 거울 뒤에 뭐 붙여야 돼. 아, 됐어. 아, 제발. 제발 해줘. 집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 장이 너무해. 야 여기에서 네 인테리어 지분이 95%야 이야 새끼야. <웃음> 뭐 붙이고 아니 싶은데. 그래도 벽지 뭐 하나 붙여야 이쁘지. 어 자기야 이거 걸린다. 그러게. 그걸 할까 미닫이 문으로. 영희 흰색으로 놔두자. 아까보다 이쁘다. 더 개방적인데. 아주 좋아 용 <웃음>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하고 우와 이거 또 떨어지는 <웃음> 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운명이 좀 어떻게 빡대가 있는 거 어떻게? 잘자 <웃음> <웃음> 자, 샤랄라. 어 좋다. 됐지? 응. <웃음> 예쁘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침대 옆에 가자. 그림 하나 걸자. 여기 그림. 뭐 <웃음> 또? <웃음> 그림 그림. 아속 터진다 진짜. 스크롤을 하루 종일 내리고 있어요. 나도 좀 보자. 다 보잖아. 너처럼 그렇게 내가 빨리빨리 볼수 있는 줄 알아? 너랑 나랑 6년 차이야. 연기가 다르다고. <웃음> <웃음> 됐어? 응. <웃음> 음. 이렇게 벽에 뭐 붙이는 걸 좋아하지? 자기를 걸수 없어. 됐어. 응. 음. 우리 여기다 그림 잘자자 이제 차고. 여기 여기 아 진짜 차고. 다시 손댈 생각 하니까 진짜 정신이 아득해진다. 무슨 색으로 할까? 벽색을. 블랙 어때? 그래. 블랙 벽한 번도 시도해 본적 없는데 오늘 한번 해보자. 검정색. 라지 사이즈. 검은색으로 하니까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역시 음. 뭐든지 해봐야 알아. 그럼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백문은 불여일견. 또 자기나 개무시하지. 뭘? 속으로 네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라고 생각했잖아. <웃음> 어떻게 알아서? <알았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니 네 똑똑하다고 엄마? 개? 단순한 여자.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웃어. <웃음> <웃음> 내가 웃을 때마다 이상하게 웃는데. 아아아 <웃음> <웃음> 이렇게 웃는데. <웃음> 내가 언제 웃었어? <웃음> 아이 개 웃었지. 자 블랙. 어괜찮다 바닥을 뭘로 해? 핑크. 그 말할 줄 알았다. 블랙핑크. 아니야 바닥도 블랙. 다 검은색으로 하겠어. 어 좋은데. 응. 아나이차 부셔버리고 싶네 진짜. 팔까? 안돼. 여기 여기 자동차 없나? 사진. 사진. <웃음> <웃음> 좋다 이쁜데? 좋 어, 이렇게 쓰자. 응. 자 이제 정원. 으야 여기다가도 뭐 의자 같은 거 둘까 어, 좋아. 테이블이랑 침대나 누가 여, 자기가 여기서 자미친거 뭐 아니야? <웃음> <웃음> 어 괜찮다 좋아 다이고 조명 소주병이야 랜턴이야 임마 아. 오 이거 봐음 무드 있다 그지? 응어 음. 창고 이런 건데 음, 좋아 창고 자 여기다가 음, 이제 뭘 넣을까요 말해. 자기 <웃음> 진짜 한결 같다 우리 자기 그네 의자 어때? 그네 의자? 너 진짜 한 번만 음. 더 소리 지르면 극싸게 <웃음> 맞는다 허쌌비 허이비 아까 허쌌비 비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됐다 했다 오 좋아요 이제 좀 참고 나와줬군 좋아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에 비가 있어 원어비 뭐, 뭐, 뭐. 연못들 있다가 연못을 이렇게 사라라라라라라라 해놓고 여기는 나무를 사라라라 여기는 의자를 사라라라 어때? 네. 어! 그거거든! 이거 작아! 개 커! 그러면 우리한테 하자 <웃음> 연못 땅 연못 땅 연못 이렇게 연못 땅 연못 땅 뭐, 로마 땅아 <웃음> 재밌어! 짜증나! <웃음> 설치해볼게 나도 연못은 처음이라 네? 그러면아저 뒤쪽에 저, 나무 심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쪽에! 어. 아니야 이거 심으면 뒤쪽에 자리 나와. 그래 알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어? 이렇게 하고 싹 덮으면은 여기가 네 무덤이다. 오 우와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오! 오! 있어, 우와! 우와 너무 예쁜데 미쳤다. 우와. 자기가 여기에다가 가구를 놔야 될것 같은데? 응, 그렇지 맞아. 와. <웃음> 예쁘다. <웃음> 저거는 <웃음> 나에게 맡겨달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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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일단 뭐라 그지 체리야, 쑥쑥 크렴. 슈우, 와우, <웃음> 멋있어. 어제 옆집 나무 마음에 드는데 저거 배워 올까요? 어, 같이 왔다, 턴. 어. 살려주세요. 비키라고 아! <웃음> 옆모습 새 모형을 갖다 다닌다고 그래야 물고기 안 물어가? 내가 그딴 거에 속을 것 같아? 코끼리 짱. 부엉이 짱. 부엉이와 코끼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부엉이 o n 사랑이었죠 코끼리는 물고기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쳐다보고 있어. 근데 그 a n 가로 o 는 g 친 하지만 여친 따로 있어. n g p 이 n 뭐 해? 난부엉 Pongyang p o n g y a 씨 g p 는 거야 미 a n g Pongyang Pongyang Pongyang p 먹으면 되겠다. 넌 못지나... 이키새끼 어떤 새끼가 이렇게 나오고 하시만 왔어, 짜증나 죽겠네 진짜. 됐다, 여기까지 맞아. <웃음> 미쳤다, 미쳤다. 하고 응. 뭐야, 뭐야? 예쁘지, 자기야. 현관 아주 완벽한 집이구만. 눈이 여... 안 맞네, 사이즈가. 맞는데? 다른 걸로 바꿔 잘 맞는데? <웃음> 어. 뭐야, 왜 맞노? 됐다. 어때? 예쁘지? 됐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두시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이쁘게 마당을 꾸며줬네요 호 와.. 이건 진짜.. 이건 진짜 힘썼다 그치? 자기가 거기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 진짜? 어.. 조심해야돼 아, 낑겼었어? 어.. 갇혔나! 갇혀버린건가! 젠장! 꽃이 강철이네 밟을 수 있네 와 뒤에 이 나무 너무 이쁘다 그치? 장난 아니지? 응 어. 정원을 엄청 이쁘게 꾸며줬는데 콘테스트에 한번 나가볼게요 일본식 영국식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자연 그대로 피는 작은 꽃 나무와 관목이 특징이죠 영국식으로 해보자 그 그래. 너무 아까워서 그래? 응. 앞으로도 할거 굉장히 많은데 이한 맵에 그렇게 영혼을 쏟아부으니까 그러지 하나에 그렇게 영혼 쏟아부는 게 나빠? 아니 우리 신혼집을 그렇게 꾸미지 그랬어 싫어! 저기 나만의 집이야 이건 팔집이라고! 저기 나만의 집이라고! <웃음> 자기만의 집이 아니 나 혼자 있는 집와 식물 종류 별 다섯 개랑 레이어 별 다섯 개야? 부동산 가격이 저번에는 25%였는데 지금 37.5%나 불었네? 자기 정말 힘썼구나. 팔아야 돼 자기야. 안돼 아직 아니야. 아직 보내줄 마음이 안 됐어. 팔아! 보내면 자기 나 이제 밥안 먹을 거야. 나 이제 밥안 먹어. 가격 좀 보자 일단. 택도 없네. 야 1억도 못 벌었어. 부동산 가격이 1억 5천이었고 가구 구매한 비용이 2 4 0 0만이었어 오늘 얼마나 쓴 거야? 아. 그러면 다음에 나랑 같이 꾸미자 더 정말? 그리고 다시 팔아야지 정말? 말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웃음> 자기가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렉 걸려 진짜? 더 꾸미면은 컴퓨터 터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버벅거리잖아. 수, 수영장만 우와! 너무 예쁘다! 아 이게 해질력이 되니까 더 이뻐지네 여그지 자기 팔고 싶으면 팔아도 돼 드디어 마음의 정리가 끝난 거야? 아닌 영. 것 같아 <웃음> 4 5니까 미쳤어 사용하기 해봐 오 미쳤어요. 진짜 집 너무 예쁘다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1억 8천 6백 오 조금 더 올랐어 수영장을 설치해서 그런가? 4달라아 뭐야 아 진짜 짠나 이윤이 그래도 거의 1억 가까이 되긴 했네 그럼 뭐 그냥 팔자 스모스 네. 가족에게 생겼어 와. <웃음> <웃음> <웃음> 와 대박인데 와, 포트폴리오 진짜. 와. 음. 뭐야, 뭐야, 차까지 뭐, 멋있어진 거 같아. 그러니까. 차고를 바꾸니까. 야, 뒤를 찍어 줘야지. 아니! 아아아 정원을 안 보여 주는 게참 아쉽네. 그러게. 아, 뒤쪽을 찍어 줬어야지. 괜찮아. <웃음> 영상으로 나볼 거야. 기리기리 내 집이 남기를. 기리기리 온이 길이, 길이, 길이 누가 강제시했어 <웃음> <웃음> 어, 여기 뭐냐 여기 왜 이렇게 이쁘니 자기방이잖아 엉쳐 <웃음> 여기 더 좋네 <웃음> 그래 거기 뭔가 좀 복작복작한 느낌이었다고 뭐. 좁아가지고 우리 진짜 나중에 정원 제대로 꾸며봐 우리 이사 갈 집으로 그래 네, 좋아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